아, 그런 제품들 이 있습니까? 네. 이런 말씀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3년 동안 팔아본 결과. 예. 가장 농가 분들이 선호하시고 재구매가 많은 제품입니다. 자, 그 제품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대표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 업계 내려온지는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년. 예. 이 지역에서 되게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저희 부지는 네. 한한 1,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장은 네. 이 어. 예. 주변에 주로 오시는 농가들이 네. 어떤 작물들 주로 하세요 어, 이쪽은 다 시설하우스 원예작물이시다 보니까 네. 수박, 멜론, 오이, 토마토, 네. 이제. 그쪽, 박가류, 박가류랑 이제 그쪽이 많습니다. 연간 매출금이라면 그게 없을 같은데? 그렇죠. 꽤, 그렇죠. 어? 액수어도한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 분석. 예예. 지금 시기에 좀그 추천해 주신 만한 뭐 농전화재가 있다든지 네, 뭐 새로운 농전화재가 있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로을것 같다,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날도 많이 춥고 그리고 날이 온도가 올라가면 또 미세먼지 때문에 작물들이 광합성 작용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기능성 제품으로 쓰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음, 기능성이라면 어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은 글로벌 하그로의 이제 메소나나 그리고 랜드콘 j s 그 제품을 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그걸 왜이판매하요 <웃음> 어, 첫 번째로는 장모를 이제 육매장에서 와서 정식 초기에는 랜드콘 JS라는 제품이 이제 제가 타사 많은 제품도 팔아봤지만 이제 초기 활착, 예, 뿌리 발근에 대해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는 랜드콘 JS가 뭡니까? 어, 랜드콘 JS는 그 미생물제입니다. 미생물제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김남규 소장님한테 처음 제품 들었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어요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제품을 팔다 보니까 이제 타사 제품보다 이제 포기관주나 정식시에 이제 관주를 했을 때 이제 뿌리가 이제 땅 위로 솟아오를 오를 만큼 네, 효과가 엄청 잘 나오고 똑 고르게 활착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분들도 좋아하시고 가장 밝은제로서는 가장 초기 활착 제품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메소나는 뭔가? 메소나도 이제 미생물인데요 그 바실러스 메소나라는 제품인데 이제 저희같이 시설하우스에서 염류가 높거나 이제 작물이 제대로 뭐 흡수도 뿌리에서 흡수를 못할 때 이제 메소나라는 제품을 같이 뭐 관주용 비료나 액비 같은 거랑 줬을 때 흡비력을 엄청나게 많이 땡깁니다 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나 특히 칼슘, 칼슘 흡비력을 엄청나게 땡기니까 연자 해소에도 도움도 되고 그리고 발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소나가 어디 있습니까? 메소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초기에는, 정식 초기에 주셔도 되는데, 정식 초기에는 랜드콘 JS를 먼저 관주를 하시고, 첫 번째 이제 활착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물 주실 때, 그때 이제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시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시면 좋은데, 작물 생육에 따라서 그때 판단하셔서 이제 넣어주셔도 효과가 많이 좋고,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시면 좋은데, 금액적으로도 이제 농가분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네, 작물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마토, 어우이 같은 경우 지이 중에 가 어떻게 사려고 하거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삼화봉 팥을 무렵부터, 그때부터 연속 2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력이 조금 딸린다거나, 이제 작물이 뭐 힘을 못 받는다거나, 이제 조금 세력 올릴, 뭐 작물 생육, 좀 촉진 시킬 때 같이 섞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목록 공시를 받았고 소양개량및 작물 생육 농자재. 이쪽이 연작장에 고정하우스를 꽂으신 지가 뭐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농사가 잘안 되고 이제 비료를 주더라도 땅 속에 이제 쌓이기만 하고 뿌리에선 제대로 이제 빨아먹질 못하는 구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도 물담수나 이제 뭐 소독도 많이 하시고 여러 제품을 많이 땅 관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팔아본 결과 메소나를 줬을 때 그래도 가장 효과가 제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메소나를 언제부터 이 지역 농가들한테 알려주신가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3년? 예, 한 3년 정도 횟수로는 아, 그럼 이 지역에서 지금 그 메소나를 사야 해가지고 예. 좋은 결과를 얻은 농가들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죠 뭐특비치킨을 농가들이 있 특히 있을까요? 뭐 수박이나 메론 같은 이제 밭가류에는 특히 이제 메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과를 달아 놓고 착화 시켜 놓고 이제 시드름병이 많이 와요 근데 메소나를 주기적으로 주면은 이제 입이 상엽까지 이제 입이 쓸 정도로 이제 시드름이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되니까 농가분들도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래서 수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를 달아놓고 이제 급성 위조나 시드름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해소도 많이 되고 그리고 밝은 뭐 비대 생육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시드름병 같은 경우가 네. 고치어죠 그쵸 어렵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시드롬병이 와서 이제 3일 간격으로 한 2회 연속 주면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도마도 같은 경우는 특히 비대 같은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대 효과. 아 예. 그래서 요 네네. 이제 왜냐면은 땅 속에 있는 뭐 칼슘이나 이제 땅 속에 고착돼 있는 이제 양분들을 많이 끌어올리니까 굉장히 좋고, 여러 오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밝은지 대용으로도 메소나를 주기적으로 주면은 이제 오이도 생산량 같은데 생산량도 많이 늘고, 이제 제가 팔아봤을 때뭐 고가, 고가율이나 이제 수량, 그쪽 면에서도 많이 뿌리, 밝은 쪽에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소나를 아직도 못 써보신 농가분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작물이 뿌리가 뿌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뿌리 발근이나 뭐 생육 부진 이제 뭐 토양 개량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쯤은 꼭 모든 전 작물에 한번쯤은 좀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ere we go.